네, 문제는 몰라. 그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올라가는 길에, 휴가 끝나고 올라가는 길에, 군산, 음, 신시도, 해양경찰서, 그 앞에, 그 호르기낚시에 보러 왔어요. 근데 네, 딸내미 채비해주고 제가 지금 한번 캐스팅을 했는데, 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딨어? 맨이크 예, 예, 예. 자한마리 나왔습니다 일어시으 하지 마당에 놓치시고 녹등을 안키시는게 나아요 아 그래요? 예 범위 예. 높으면 높을수록 풍산이 되어버려요 아 예예 범위가 넓어지겠죠? 네 예. 넓어지면 확률이 적어요 아, 개체수가 아, 남해나 보성뭐 홍영권처럼 예. 개체수가 많지가 않아요 예. 많지가 않아서 최대한 빛을 모아줘야 되죠 아, 아 그래도 사장님께서 포인트를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한 4년 5년째 세건 아, 저 혼자 몰래 다니고 있었는데 예예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블로그에 자꾸 글을 남기니까 저도 블로그 보고 왔어요 네. <웃음> 아 사장님께서 올려주신 거구나 네. 한번 쭉 끌어보면 약간 묵직한 게 있어 조금 다를 거야 무기가 응. 모르는데 작년에 여수수변공원에서 겨울에 네. 처음 해봤는데 얘들이 한 30마리 잡았어요 오늘 12시 기점으로 이제 갈치금구멍 예. 7월 31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주기 쓴다고 아 나왔다. 일단 예, 아유, 고맙습니다. 잘 만하네. 근데 물에 떨어지기 직전에 손으로 잡아주면 채비가 맨 끝에께 저쪽으로 좀 일직선으로 쭉 펴지겠지? 자, 이거 채비를 제가 잘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었으니까 잘 하는 거겠지? 그런가? 제 그냥 올라가기 너무 아쉬워서 지금 딸내미하고 이쪽에 호래기 소식 듣고 왔습니다. 인터넷 검색하고 알았거든요? 근데 그 블로그 올려주신 그 사장님이세요. 지금 말씀 나눠보니까요. 이 새우가, 국산새우가 뭐 공수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냉동새우 효과는 비슷하다 하셔가지고 서해에서 호래기는 낯설기도 하고 보통 한 남의권 정도는 내려가야지 그래도 뭐 잡을 수 있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반포기 상태로 영상 켤까 말까 했었는데 오 그래도 뭐 던지자마자 한한수 했습니다 제가 지휘 낚시대로한 마리 잡았다고 투덜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기면 무겁단 말이야 근데 음. 그이 없어 그러니까 어, 아빠 생각은 딱 그래 네. 한 마리를 잡아보면 알것같아내 낚시 때 잡았으니까 내가 한 마리 잡은거어 그래? 내가 할때는어 그래? 얼마든지 얼마든지 오, 재 자, 아빠도 재비다 했어 기다리선 이래도 보일까? 안보일까 아들 못 일어나지? 음..이래도 할건데.. 낚시할건데.. 이렇게 이렇게 끝에..아 이거 합사가.. 우리 딸거보다 굵으니까.. 안날라간다.. 확실히.. 아니, 안 아니 안날라가 아까 걔가 물었던거라서 안무는거 아닐까? 네, 침묵친거다? 하여튼 아무.. 아무.. 아무.. 말 안되는 소린거 알지? 아니야 말이 될 수도 있지 와 수연이가 먹물 쏘는거 딱 봤어 나 혹시 저게 먹물인가? 생각을 했는데 수연이가 아빠 먹물썼어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저 사이로 네가 던져봐 불평만 하지 말고 채비까지 해줬는데 그치? 아빠도 그렇게 봤는데? 살짝 챔질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음. 이게 저렴한 낚싯대이긴 한데 자기 이거 얼마 줬지? 만원 남짓 졌지 않땐 음. 어 2만원 어저자아 바닥이었나? 아니야 이거 석대석대그 정도 줬어 상태수아아 너무 멀리더니 다 어우 됐어 등은 빛은 여기잖아 있 탐색하는거지 오, 되겠어. 어, 잡은 거 같아. 아닌가? 아싸, 잡았어. 이야, <웃음> 너무 억지, 억지스럽잖아. 자 여러분, 자두 번째 오래기입니다. 자 여기 여기. 짜잔. 낚시 하지 낚시 하지 말긴 뭐 아빠 <웃음> 잡아야 될거 아니야. 아 잡았어. 여기 이 여기 있어요? 응. 네. 나는 안 보이지 아빠 어디다 던졌어? 여기 가까이 왔을 때 불빛. 멀리 던질 필요가 없어. 근데 나는 그게 안 돼. 여기 여기 이렇게 던져 가지고 이 가까이 왔을 때 집어든 가까이 왔을 때 여기. 아빠 안 잡던 자리야. 응. 여기에. 응. 두 마리 잡았습니다 <웃음> 제가 잡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딸내미가 웃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가 진짜 한 마리만 잡아보면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들었다가 가라앉는 거 보고 됐어 됐어 너 너무 한방에 갖고 왔다 엉켰다엉켰다고야 그런 치산 방법이 어딨어? 응? 우리 딸이 풀거야? 낚싯대 뒤로 하고 오. 우리 딸 자세는 좋은데? 아빠가 헤드랜턴 비춰줘? 불러줘? 어? 아빠도 엉켰어 아왜꺼 먼저 야 내가 낚시하는게 중요해 아빠가 어차피 마리나잡았다와 이기적인 놈야 페어플레이 해야지 아 페어플레이라고 해서 아빠는 두마리잡았지면 나는 빵마리를 잡았다고 못 알았어 아빠는 왜이렇게 길어 끝에게 음.. 머리가 떨어졌어 그래서 그냥 할 거예요. 아빠, 아빠 먹이가 제 맛있겠네. 어, 아팠지 어디 갔냐? 있어. 아빠 이거 잡야 아빠 잡았어 에? 놓쳤어 아 진짜 아 속상하다 아닌가? 바닥에 걸린거였나? 야 이건 진짜 딸 거기 찍혀줘봐 응 왜? 다시 해줄거야? 밤새도록 걸리게 생겼어 연결하게? 응 연결해야지 하나면 마또 무슨 페어플레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요거 억지 대장 김뚱 뭐 억지 대장 김뚱 내가 김뚱이지 <웃음> 야니 네 어딜 봐서 날씬해 보이냐 마 날씬하다고는 안 했지만 통통하다고는 하지 않았어 아이 아빠 눈에 사람 같지 않은 모 너무 어? 꿀꿀이야 야 살사 들어봐 감옥 감옥 감옥 그렇지 이게 딸 멀리 칠 필요 없고 톡 그냥 여기 여기 집어등이 있는데 괜찮아 지금 끊어버리면 돼누구걸딸걸아빠걸잘 던지네 그래 물에 다 떨어질 때 손가락을 살짝 걸어가지고 채비 정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늘이 제일 멀리 그 다음 바늘 그 다음에 찌 순서대로 엉키지 않게 손을 대주지 않으니까 엉킨 거야 두 종류가 사람을 묘하게 끄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담아지지는 않을 테지만 은 갈치가 가끔씩 긴 녀석이 왔다 갔다 해요 지나가시는 그 다른 출조하신 조사님께서 갈치가 위에 지보가 되어 있으면, 호래기는 먹이가 될까봐 밑으로 내려간다 하시더라고요. 저, 저, 저, 갈치. 아, 저, 저런 게잡혔을래나 갈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제는 8월 1일, 1일이죠? 자, 그리고 이거 마무리를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에 단가루 낚시더라고 이제 기억이 났는데, 단가루낚시대 이게 개당 6,000원인가 7,000원인가 주고 샀을 겁니다 석대를 샀어요 근데 끝에가 무슨 찐낚시대? 그런 거보다 더 얇은 것 같아요 당연히 어심파하기엔 좋겠죠 근데 이제 가장 큰 단점은 저렴한 녀석들은 아출조를 다녀오시면 그날그날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가이드링 그게 코팅이 안 돼있거나 있어도 약하거나 그러면 소금을 간기 한방에 녹이 빨갛 했습니다. 녹이 생겨도 뭐 성능에만 지장이 없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점점 약해지죠. 뭐 이게 뽈락하고 호르기랑 같이 겸용으로 사용해도 된다. 뭐 스펙은 그랬는데 <웃음> 어, 개당 6,000원짜리 장비에 아 물론 뭐저렴하다고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 관리를 조금 해주시면 그.. 가격 이상.. 성능으로.. 어? 뭐야 이거? 뽈락이다.. 아니.. 무슨.. 지가.. 밑에 빠는 새우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 뽈락인지 우럭인지 에이고 아이고 어, <웃음> 어 자연 방생 됐습니다 우럭입니다 우럭 가까이 붙이니까 우럭이 있네요 조금은 멀리 한다손 치더라도 너무 벽 쪽으로 가까이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호래기를 무슨 집어를 해서 호래기 집어는 이, 이 집어등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이름이 집어등인 거야 야 무슨 호래기 감성돔이냐? 그렇다고 칩시다. 마님 졸리면 주무시죠. 아까 돼지공주님한테 내가 그 소리했어. 우리 딸 졸림 자. 바락바락 안 졸리다고 하더니 5분도 안 돼가지고 아빠 나 일단 자야 되겠어. 저제 채비가 지금 편집장님 그쪽으로. 네 예, 크로스가 돼 있을 겁니다. 응? 저거 내고요 아니, 계속 내려. 내가 이만큼 끌고 오면, 끌고 오는 게한 절반쯤 되면, 그때 회수해가지고 다시 던지면 되지. 멀리. 응? 던져야 되 야, 그럼 계속 던져야지. 원투낚시도 아니고. 우리 아들, 못 일어나지? <웃음> 아니. 오, 걸치. 가끔 가다가 길쭉한 녀석이 옆으로 휙 지나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걸치, 걸치, 걸치. 뱀처럼 생겼는데, 은색이야. 와, <웃음> 오, 어, 오랜만에 한 마리 나왔다. 예. Yeah. 자, 여러분, 세 마리째. 세 마리째입니다. <웃음> 자기야, 저기, 아까 그 사장님 말씀처럼 완전 바닥이다. 어, 야, 야, 야. 집어가안된게 아니야. 내가 할 줄을 몰랐던 거지. 아, 뿌리는 모기약 있잖아. 그런데도 그래? 내일은 제가 낮에 어디 좀갈 일이 있습니다. 애들은 뭐 방학이니까. 집사람은 휴가가 이번 주까지. 치사하게. 저는 휴가가 원래 오늘로 끝인데 내일, 내일 갈데가 있어가지고. 연차를 낸 상황이다. 와 역시 수연이가 <웃음> 오늘 짬밥은 수연이가 있다고 엄마보다 탈출 잘한다. 잡았어 음, 아까음한 마리 더 잡았어. 근데 아예 바닥에서 나왔어. 어. <웃음> 수연이 <웃음> 훨씬 잘한다니 네 엄마보다 캐스팅도. 음. 세 번째 나온 호래기가 바닥에다 놓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조금 살짝 묵직해갖고 계속 감았더니 잡혀 있더라고 그럼 이 불이 보이면 안 되는 거야? 어아 이게 예, 바닥에 근데 미끌림이 있을 수도 있지 이제 갈치가 집어대니까 진짜로 호래기 없네요 응어새 어, 새? 새문 닫아 문 닫아 응? 여기 여기 한번 응. 근데 잘안 보여. 가끔가다 한 마리씩 보여. 저기야 응. 왜? 선택해. 손태 선택하게? <웃음> 저 갈치가. 그... 시간 얼마 안 됐는데. 아, 아, 아, 아. 어. 래세 그래. 그래. 마리 잡았어, 선태 응. 이렇게 이렇게 아빠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고 검지손가락으로 걸고 그거, 그거까지 어 이거 베일을 벗기고 벗혔죠. 뒤에 비켜. 저기에 비켜. 뒤로 이만큼 했다가 슝. 그리고 추가. 아 저기, 저기 찌가 물에 닿기 전에 줄을 검지로 다시 살짝 걸어주면 인렬로쭉 펴져. 응, 해봐. 처음은 원래 아, 자신 없어. 아빠도 그랬어. 아빠, 잠바, 생각이 어, 아빠가 알아서 피할게. 됐어. 어, 빚 해봐. 빚 아, 괜찮아괜찮아안 걸려. 오호호호호호 어, 이야, 잘 던지는데? 괜찮아, 뭐야? 어, 엄청 잘 던진 거야? 어, 응. 얘는 너무 멀리 던져. 어? <웃음> 자기랑 수윤이가 던진거랑 차원이 달라 <웃음> 인터넷 웹서핑 하다가 호래기가 군산에서 나온다 더운다란이 여름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와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호래기 뭐마리투는 형편없지만 은 3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오긴 나오니까 저같은 초보한테도 물려주니까 이 폭염에 시간이 되신다면 밤낚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호래기 라면이 아니더라도 오셔서 그냥 라면만 끓여드셔도 되죠 뭘. 저희는 세 마리지만 육수를 우려내서 <웃음> 라면을 먹을 겁니다 호래기 라면 아들 힘들면 자도 돼 야, 왜놀래 엄마? 어? 아, 야, 가봐을 다시 캐스팅을하고 야, 가방을 아, 야, 감하지마 던졌는데 아빠보다 더잘 던졌어 어? 왔싸어 모르겠어 아싸 어네 말있지? 네 말있지? 자기야! 이거 그러니까 바닥이 있어 바닥에 완전히 바닥에 있어 미끼를 자주 갈아줘야 되나봐 하얀색깔 보이면 안되나봐 저건 무슨 치여데 무슨 치여인지는 모르겠어 차, 아들놈이 코피는 나가지고 코맹맹이 소리 하면서 한숨 자고 일어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응줄 줄 풀어서 내리, 내렸다가 올렸다가 해봐 어 내렸다 그렇지 됐어 아들 반을 하나만 해야 되겠다. 너무 길은가 봐. 하나만 해줄까? 너무 길어 우리 아들 낚시. 나도 하다 보다 래 어. 그 저기 갖고 잘로 밑에 빠는. 그거니? 응.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들 거안 갈아 있는 거 아니야? 해봐. 그래도 걸어왔네. 오우, 갈치가 많이 보입니다. 저기 뭐, 저걸 풀치라고 할수 있나? <웃음> 꽤큰 것도 보이는데. 오! 먹으려고 한다 갈치가 내꺼? 어. 음, 응 눈이 편다 그래? 응? 눈 많이 올라왔네 그래? 아빠 응 갈치가 내꺼 먹으려고 하셔좀 봐줘 응 어. 너무 가까이 던지면 없는데 그래도 네. 불빛 근처에 있어야지 있는데 안 잡히니까 재미없는거 같은데? 안 잡히는 안 잡혀도, 안 잡혀도 그러니까 낚시 자체가 재밌나봐 생 그정도는 던져야지 그래도 나 위에서 볼거야 밑에 아니, 안 가게 할거야 와 갈치 집어 진짜 많이 됐다 <웃음> 뭐야 왜 계속 끌려 그 원래 발 안고 있는거야 더 깊어졌는데 그지? 응 음. 아들, 그만하고 갈까? 어 응. 깜짝 놀랐네. 아들, 릴링 하는데. 이 불빛 아빠, 근... 나부터 던질래? 어. 불빛 근처에는 못올것 같아. 쟤 봐. 쟤 저렇게 던진다니까? <웃음> 신기한 녀석이야. 야마 저정도는 무지 많이 던진거야 진짜 그렇게 가벼운걸로 더군다나 원줄도 아빠 그거보다 두께가 더 두꺼운데 아들한테 캐스팅을 배워야 되나? 아들 한번씩 당겨봐야지 무게감이 있는지 없는지 아들이랑 한까좋이 어.. 아들은 진짜 알려주면 알려준대로 그대로 잘해 어떤 아줌마랑 어떤 딸하고 다르고 어? 따라온다 갈치가 살짝 살짝 끌어봐 성태야 그렇지 살짝 끌어봐 어? 당겨 당겨 당겨 가모가모가모 아유 입질했는데 성태고 다시 해보자 저저 저 분명히 저 갈치가 당긴거야 갈치낚시 하자 아이걸로 갈치 안돼 물었잖아 가족소없다가 꺼잖아 할거야 나 우리 기왜그나 갈치 할거야 이걸로 갈치 안된다니까 싫어 할거야 그래. 안되는데 못 먹어 이에 갖다 대도 안먹는데 안 아. 어? 오오 아, 온다 온다 그게 갈채야 그게 아, 어, 봤어. 막, 휴, 와 풀치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오, 확다, 온다갈치가 동작이 느린 줄 알았더니. 먹이 사냥할때 는 확다, 드는구나거 가만, 어, 가만, 어? 가만, 가만. 천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잡았어, 잡았어. 천히 천천히, 천와히천 얘는 진짜... 와, 내, 와, 얜... 진짜 어, 얘 얘. 진짜... 와, 얘 예. 색깔이 쁘다 오, 얘얘 진짜. 이 먹어도 되는 거지? 아니 아니. 살려 줘야 돼. 이거 이거. 그래, 돼. 이거. 그래. 어 아빠 잡아. 오, 이 이거. 와, 진짜 이쁘다 근데. 빨리 빨리 살려 줘야 돼. 빨리 빨리. 우와. 우와, 저 진짜 우와. 예쁘다, 와. 우와. 너무 좋다 이거. 얘 여러분, 이풀치예요 내가 잡았다. 와, 아들이 잡었어요. 아들이. <웃음> 와, 진짜 이쁘다. 살려 주자. <웃음> 이야 오우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산건가? 헤엄 잘 치는거지 응 갔잖아 치서 음. 가네 와 장난 아니었어 우리 아들 와나또 대박이다 거야, 뭐. 아니 왜 아들 것만 물고 내건 안 무냐 잡는 거야. 와 짜식 저거 진짜 쟤는 어복이 미스테리야 진짜 나 살아있는 은갈치 처음봐 그걸 또 내가 잡아 드렸네 그러게요 아빠가 잡은거보다 더 짜릿했어 와, 거지. 그랬어? <웃음> 되지. 응. 아들 이제 짐 정리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하자 음.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 해야되겠습니다 아들이 갈치도 한 마리 잡았어요 군산 신시도 해경파출소 근처에서 호래기 낚시 해봤습니다 총조건은 총 호래기 네 마리 그리고 갈치 한 마리 어, 나들이 겸이 무더운 열대야 좀시키실겸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좋은 낚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